얘들아 밥먹자 네잘 먹겠습니다 <웃음>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. 육즙 좀 봐. 육즙, 돼지 맞아?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우와, 고기 엄청 부드러운 거 봐. 아, 잘부르다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그래, 다 먹은 거는 설거지 통에 좀 넣고 엄마 좀 도와. 음. 음. 나 테이크 나 봐야지. 어디 보자 우이구 많이도 먹었네 아주 싹싹 긁어 먹었어 아이고 뿌듯해라 어 리아야 너 일로 좀 와봐 나 뭐예요? 너 이거 뭐야? 응? 왜 당근만 남겼어? 에이, 그치만 당근은 맛이 없단 말이에요 너 저번에 카레에 들어간 당근도 안 먹고 김밥에 있는 당근까지 빼먹고 히 당근 남은 거 먹을 때까지 TV 시청 금지. 어, 이, 그치만. 얼른 엄마가 청소할 동안 다 먹어 나 알겠어. 넌이 당근이 불쌍하지도 않니? 당근도 음식이야. 감정이 있어. 알겠어요. 다 먹었고. 어 <웃음> 이 맛없는 당근을 내가 왜 먹어야 돼? 당근은 사회 악이야. 세상에서 당근이 사라졌으면 좋겠어. 이런 걸왜 먹는 거야? 안 되겠다. 고저히 못 먹겠네. 몰래 밖에 나가서 버리고 와야지. 여기다가 먹었다고 거짓말 쳐야지 어� 맛있는 부 u 기 c o m 이런 맙소사 핑핑 목록이 날아다니잖아 야 김이야 요즘 당근을 편식한다는데 맞나 어, 어, 그런데요 어, 어, 어. 네가 먹지 않은 당근들이 저주를 받아 귀신이 됐다는 걸 알려주러 왔다 저+ 주 저+ 저+ 래 저+ 근 저+ 먹지 않은 저+ 저+ 저+ 저+ 저+ 저+ 저+ 저+ 김 저+ 오, 당, 당근이 당 맛이 없었어요 나쁜 뜻은 없었다고요 저 정말 죄송해요 왜?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는 것 같군 그게 뭔데요 우리 모모네 시력을 보호해주고 야맹증을 예방해주지 또한 활성전... 그걸 자꾸 조건... 왜 알아야 되는다 이런 건방지! 안 돼! 넘쳐줘야겠어! 넘쳐줘 먹을게요! 좋다, 김니아 당근을 꼭 많이 먹도록 해라, 그럼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럼 너이 음...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, 김리아. 음... 음... 만약 당근을 먹지 않는다면 너도 당근으로 만들어지지. 음... 음... 아침 준비 좀 해볼까? 리아는 이제 당근 좀 먹겠지? 아, 어제 그 난리를 피웠으니까 허허, 잠도 얼마 못 잤네 음, 음, 음? 당근, 당근? 어. 어, 리아야! 너 여기서 뭐해 대체? 어? 엄마? 어? 엄마! 당근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! 어 맛있긴 한데 당근 저걸어이 처참한 당근의 흔정 혹시 너 지금 당근만 먹고 있는 거니? 네한 100kg 정도 아니 한 1000kg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어,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그래도 탈날 리아야 엄마, 그보다 당근을 먹으니까 눈이 엄청 좋아진 거 있죠?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, 어 엄마 주름살도 잘 보이고. 흥흥 <웃음> 주주 주름살, 아, 그래 당근 먹었으니까 되, 됐다. 아, 그래. 아, 아침 잘 됐다. 엄마랑 아침에 같이 장 보러 가자. 근데 엄마 당근도 사는 거죠? 어. 같은 거요음 배도 하나 주시고요, 바나나도 하나 주시고. 와 당근이 되게 많네. 어떤 게 제일 싱싱하려나 리야 어떤 당근이 좋... 조... 어? 안녕. <웃음> 리야야,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? 아 있어요. 안녕. <웃음> 사와디캅! 여러분도 당근 많이 먹으면 눈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. 그럼 안녕!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.